하이유 휴즈입니다 자 오늘도 포켓몬 고시간 찾아왔는데 제가 또 진정한 포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신문물을 도입했습니다 따단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브룩이라고 하는 오토캐쳐거든요? 말 그대로 요게 있으면요 포켓몬을 막 자동으로 잡아줘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포켓볼 있잖아요 요거를 딱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포켓스톱도 들려서막 아이템 다 얻어주고 근처에 그리고 또 포켓몬이 뜬다? 차동으로 알아서 잡습니다 아 그래서 요 장비 하나로 굉장히 제포고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은데 요 장비와 함께 폭풍 레벨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에 포코페스타에 이어서 현재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어드벤처 위크라고 또 다른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아 어, 근데 이 어드벤처 위크 때 폭풍 레벨업을 할수 있는 찬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방문했던 포켓스톱은 지금 경험치 두 배를 주고요 첫 방문 포켓스톱 같은 경우는 무려 경험치가 다섯 배래요 다섯 5배. 배자 그래서 지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그 포켓스톱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돼요 오늘 온 곳은요 진짜 찐명당 중에 찐명당입니다 아나 깜짝 놀랐어 포켓스톱에 그냥 폭탄처럼 떨궈져 있어요 여기 보자마자 그냥 참을 수가 없더라고 현재 제 레벨이 27렙이에요 와 근데 이거 빨리 30레벨을 찍어야 그때부터 뭐 포고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험치 이제 10만 단위다 보니까 이거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30레벨 언제 찍어 그래서 오늘 찾아온 이곳 이수역 딴딴. <웃음> 아니 이게 뭐야 포켓스탑 싫어요 저거 아 여러분 그 포켓 스탑 이거 회전판 한번 돌릴 때마다 아이템 주잖아요. 근데 그 포켓 스탑이 몇 개가 모여 있는가 한 군데. 예. <웃음> 지금 이게 흰띠가 보이시죠? 흰띠가 둘러 있는 게한 번도 안들는 곳인데 이게 원래는 경험치 250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다섯 배 이벤트라 한번 방문을 하면 2,200. 거기에 행운의 날까지 적용하면 경험치 두 배가 돼서 한 개당 무료 2,400. 자 여기 돌려 봅니다. 짜라라라 몬스터 주고 경험치 몇 들어오죠? 2,400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돌리면은 진짜 몇 시만 들어오겠는데 경험치? 순식간에 28렙 가능할 수도 있겠어 여기 일단 그냥 봐서는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포켓스탑이 왜 이렇게 많아? 고산타워 경험치 들어와 마구마구 4,800? 2,400이 끝이 아니네 더 주는 것도 있어요 좀큰 랜드마크나 이런 거는 경험치를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어 옆에 있는 이혼지 뭔지 여기서도 주네 <웃음> 완전 핵꿀이야 핵꿀 여기 말고도 또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저 위쪽에도 많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오토캐처를 키는 순간 바로 자동사냥 시작되는 거지 와 이거 제가 슈퍼볼 170개인가 있었는데 300개 됐네요 이거 오히려 이제 몬스터을 버려야 되는 수준으로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토캐쳐 한번 켜볼게요 자 이제 자동사냥 시작이다 보이죠? 암나이트는 방금 동아왔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포켓몬도 발견했다 오 포켓스톡도 자동으로 둘러주고 이게 너무 편한데요 그냥 걷기만 해도 알아서 포켓몬도 잡고 포켓스톱도 들리고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기에도 포켓스톱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는 뭐야? 딱보니까 왠지 공원처럼 생겼는데 오 22만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경험치가 실시간으로 그냥 잠깐 돌았는데 몇 시만 그냥 뚝딱이야 어, 역시나 뒷발 공원이 맞았네 아까 거기랑 거의 비슷할 만큼 이게 포켓스톱 숫자가 어마무시한데? 완전 해구리다 이거 빨리 빨리빨리 빨리. 지금 행할 끝나기 전에 마구마구 마구 돌려야 돼 여기서 여기 뭐 약간 족고장 같이도 돼 있어? 어 안녕. 포켓몬고. 어 포고 어, 찍으러 왔어요. 너네도 뭐 요새 포켓몬고 해? 네. 아 진짜? 넌 네. 레벨 몇이야? 저2 3인가 겜브링에서 어? 봤는데. 이거 이거 좋더라고. 이거 자동 사냥 돼가지고. 어. 저 사진 찍어. 어 그래 그래. 한번 구독했지? 아. 야, 놀이터가 커서 그런가, 이거, 노는 친구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가 이게 싹다 이렇게 스팟이네요, 예. 오케이, 여기도 싹쓸이 하자. 돌려. 마구 돌려. 겸치 먹자, 먹자, 먹자. 맛있다. 아, 분수, 아, 분수대도 있구나. 나중에 좀 많이 더워지면 여기서 물도 나오고 그러겠네. 와, 이게 원래는 그 코로나 때문에 놀이터도 예전에는 엄청 한산했는데, 이제 확실히 거의 끝나가긴 하나 봐. 어, 놀이터에 친구들도 되게 많아졌어. 오케이 일단 여기 포켓스톱까지 일단싹다점령 했고요 이제 여기 약간 명당 스밀 좀 느껴지니까 여기서 레이드 한번 해볼까 자 지금 그란돈 레이드 떴는데 제가 지금 그란돈은 아직 한 번도 못 얻었거든요 그란돈 잡아 봅시다 우리 그란돈이 불타입 맞죠 그래서 이거 물타입인 가요가 아주 제격일 것 같은데 그란돈 사냥 들어간다 우와. 전설 대 전설 배틀 야야 야, 그래도 CP가 워낙 높아서 그런지 물타입으로 때리는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네 이거 불타입 맞아? 이거 왜 효과가 굉장히 딱안 떠? 아, 뜨는구나 이제 제가 드디어 1인분 역할을 하는 거 같네요 이리 와, 이리 와 잡을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공격하는 건 효과가 굉장 그란돈 너가 공격하는 건 별로 너 별로야 그란돈 너뭐 돼? 좋아, 잡았다 오케이. 아니, 잡은 건 아니죠. 나는, 토벌에는 성공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 게임이죠. 오, 14개다 줬어. 14개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음파인 열매가 제일 좋은 거죠? 얘 써가지고 그냥 한 방에 잡아버리자. 자, 조준하시고. 자, 공격 타이밍. 어, 얘는 근데 그란돈 이게 엄청 크다. 싹. 엑셀. 엑셀. 펌통에 펭귄. 슉. 또 엑셀이야. 그란돈이 이게 엑셀 띄우기가 쉽네 원이 계속 고정돼 있어가지고 어그란돈 어, 너무 안 잡힌다 원래 이쯤되면 한번 입질 올때 됐는데 싹 뭐지 슉 음. 음. 나이스 잡았다 저의 첫 그란돈 야 여기 명당 맞네. 그렇게 안 잡히던 그란돈이 바로 잡혀버렸어. 아. 아... 너무 아쉬운데? AAB급이네요.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그란돈입니다. 뭐, 그때 그래도 첫 그란돈이니까 냅두기는 합시다. 예. 아, 그란돈이 이거 땅이었구나. 불이 아니라. 와, 이제 날도 완전 어두워졌어. 아, 뭐야, 뭐, 또 잘. 오케이. 메가 푸텔한번 잡아보자. 야, 근데 얘도 CP가 꽤 높은데? 오! 세상이 환해졌어요. 이거는, 이렇지 뜨라는 게시야. 오케이. 가짜분, 따끈따끈한 그란동. 들어와. 어, 얘도 같은 땅, 땅 타입인가? 영 데미지가 원찮네요 얘, 땅 타입인데 솔라빔 주는 거 실화인가? 그래도 가요가나 그란돈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쉽게 잡는 것 같네요. 까지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 오케이 가요가로. 오. 요번 레이드는 가요가로 다 처리할 수 있겠는데? 데미지 잘 들어가.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번에 한 번에 잡혀 가지고 여기에서 이로치 푸테라까지 뜨면은 앞으로 거의 뭐 여기에 와가지고 레이드 돌리던가 해야 되겠는데. 자. 어 다른 친구들도 가요가도 있고 뭐어 자포콜도 있네 어 코이도 저거 전기 타입 중에서는 거의 1.5티어라고 하던데 코일도 나중에 좋은 거 얻어서 좀 진화시키던가 해야겠어 아1581아 그닥 좋은 애가 나온 것같진 않아요 튕겨내지 마. 되나요? 한 방에 자오 뭐야? 어디 한방에 되네? 음, 그래도 SAS 헉, 야 이거 고개 천데요이 정도면 와 여러분 96번째 리프트라 떴다! 대박 난거 맞죠?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오늘 결산해 보면 아까 간단하게 돌았는데 27레벨 제가 한 경험치 12만원에서 1억 하고도 경험치 5만원을 더 먹었어 오늘 명상탐험 대성공